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곳은요 홍탄의 방촌양고기라는 곳입니다 양갈비 수육을 한번 맛보려고 합니다 자,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양갈비 수육 그리고 뚝배기탕 그리고 여기 또 바지락 볶음우동이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편하게 뭐술 같은 거 따로 좀 이제 안 불러도 되고 아, 딱 터치스크린, 아, 터치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어, 이렇 편리하게 주문할 수가 있네요 네. 자 함께 먹을 고량주 해지람이라는 고량주고요 여기서 1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어우. 어좀 느낌 있는 어, 고량주입니다. 이 고량주가 또 양고기나 이렇게 약간 좀 기름진 거에 좀잘 어울리잖아요, 또이 독주가 어, 오늘 이 이것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랑사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, 어, 동탄의 방촌 양고기라는 곳입니다. 아, 이번 다가오는 또복날에는요런 것도 한번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 어,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여기는 그 저희 구독자분께서 운영을 하시는 곳이고요. 어, 저한테 이제 메일을 통해 가지고 어 연락이 왔는데 저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방촌 양고기의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네 어느 정도 홍보성의 목적이 있는 그런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메인이 나오기 전에 볶은 어 땅콩도 있고 한번 소맥으로 한번 입을 어 한번 싹 풀고 어 그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, 양고기는 진짜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, 어, 100% 이제 고량주를 판매하시고, 이제, 뭐 야, 양고기가 메인인 곳인데, 어, 중국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, 다, 아, 한국분들만 이렇게 좀 장사를 하시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여기가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하시는데, 오늘은 제가 어,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마지막까지 애기 좀그밥 먹이고 어, 와이프 좀 쉬게 하고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뭐애 보는 중에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무슨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오늘은 어, 처갓집에 가 가지고 자고 저 빨래도 해 가지고 좀 돌리고 해 가지고 가져가 어, 가져가야 돼 가지고 오늘 어, 나를 제대로 제가 잡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<웃음> 절대 무슨 뭐 산후조리원에서 뭐 도망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, 아 일단. 시원하게 어. 소맥으로 한잔 풀고, 쏴서 아우, 상... 쫙 넘어가네. 요 아. 음. 아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고스도 있네요. 음. <웃음> 음. 4 4 0 0 0 양갈비 아... 오! 뜨거 조심해 <웃음> 자자 아... 와, 수육을 해주신 여기 소스 여기다 딱 찍어서 먹으면 맛있좋다 하거든요 방금 이거 싹 분리되는거 보셨죠? 와,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야, 이거 보면은 살이 조금 기름짐이 없이 살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이 수육이 근데 퍽퍽하지 않아요 전혀 퍽퍽하지 않고 양고기 하면 여러분들 좀 걱정하실게 냄새가 나는거 아닐까 사실 제가 이 육고기 그 누린내라고 하죠. 그게 굉장히 취약해요. 근데 전혀 안 납니다. 와. 음. 와, 살 진짜 야들야더라고 정말 맛있습니다. 랑 같이 자자 음. 자, 소주 워밍업은 끝났고, 제가 봐서는, 이 양갈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, 살짝 기름진도 조금 있어요. 근데 이게, 진짜 이 고량주랑 같이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.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오, 뭐가 막, 툭툭, 이 플라스틱이 떨어지네? 어어. 두 개의 향이 탁 코로 들어옵니다. 근데 좀 살짝 은은하네요. 음. 음. 여기다가 생골프까지. 음. <웃음> 야, 이 고수랑 먹어도 기가 막히네. 야, 어우, 이 양갈비에 딱 감겨요, 고수가. 아, 그리고 고량주가,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집에서 먹는 이과두주나, 그치, 50도짜리 고량주는, 와, 이게 엄청 딱 타들어가는, 으흠, 딱 그런 느낌으로, 좀 개운한 느낌으로 좀 먹는데, 요거는, 살짝, 살짝, 뜨끈뜨끈 하면서 되게 은은하게 들어와요. 싹 네. 퍼지는 느낌으로. 네. 와우, 좋습니다. 음. 자, 소스 살짝 찍고, 고수. 고수, 양갈비, 고량주 굉장히 좋습니다 와우 자. 아유, 자, 다음. 거의 다 이거 먹어가니까, 바지락 볶음 우동, 아, 바지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저는 이제 바지락 볶음 우동 해가지고, 18,000원, 응? 볶음 우동이 가격이 좀 있네, 해가지고, 의아할 뻔 했는데, 바지락 들어가그양 보니까, 어, 야. <웃음> 바지락 볶음 우동. 칼칼해 어, 보입니다. 어. 음 어. <웃음> 살짝 그 마라 그 향신료가 그 향이 살짝 나요. 그러면서 칼칼하면서 저는 이 볶음 우동은 보통 이제 달게 해주는 집들이 많잖아요. 이거 안 달아 지면 너무 좋아요. 아그 음. 이름이 볶음 우동지, 그안주이 되겠네 여기. 아 바지락도 많고 해가지고 아유 한 잔. 아유 더 사자. 와, 아, 칼칼하면서, <웃음> 살짝, 그, 사천식의 어떤 그 묵직한, 턱, 이혀 감는, 또 묵직한 그, 양식료 느낌. 음. 어, 전 개인적으로 여기, 요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<웃음> 야. 좀 마라향이나 묵직한 어떤 그 향신료 느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러울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좀 마라탕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달지 않은 어떤 볶음무동? 그런 느낌. 그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무조건 먹어봐야 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무슨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은 이거 바지락 술찜 같은 거 해가지고 주문하잖아요. 아, 저는 거기 전혀 손색이 없는, 네. 그건 식사 겸 안주 대용될 수 있, 있는 그런 음식이라 생각합니다. 살짝 이렇게 재워두자. 야, 요 갈비 큰 거. <웃음> 요 볶음 우동 소스에 싹 이렇게 재워놓고, 예. 네. 와. 아유, 사 자, 이제 네. 충분히 재워둔 양갈비 싸서. 어야 mm. oh, yeah. 소스를 딱 묻힌 다음에 위에 바지락 살도 두개 정도만 올리고 고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잔 쏴쏴. 아우, 어... 아우도 사자 아니, 양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봤지만, 은 항상 구워만 먹었었거든요 양꼬치집에 앉아가서 양갈비도 구이로 먹고. 왜저 수육으로 해먹겠까 이거 기가 막힌데, 진짜? 부들부들 하면서. 와. 음. 자 수육은 어느정도 먹었고 이제 한번 네. 탕요 탕을 또한 그릇 또 먹어봐야겠네요 아자 마무리 이제 탕 요거 특 네, 15,000원 음. 네, 특이 아닌건 12,000원에도 어,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. 오, 자공깃밥양 보세요 여러분들 <웃음> 제가 밥양때문에 예전에 어떤 다른 그 영상에서 공깃밥 양 때문에 한번 네. 좀 민감한 게 있거든요. 근데 네. 야한번 여쭤봐서 촬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신 거 아니 평소에 손님들한테 나가는 양 그대로 주신 거랍니다. 네. 아. 아. 아, 제대로 돼 보양식, 아, 보양식 느낌이 제대로 나네요, 진짜. 네. 음. 번싹 말아서. 아, 가, 자서 오. 여긴 또 소주네. 아, 사자. 아, 아이 탕에 들어간 이 양고기는 딱 먹기 좋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좀잘 쳐져가지고 와 진짜 먹기 편합니다. 맛도 좋고. 어고 <웃음> 아휴, 자, 다 먹었습니다. <웃음> 아,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, 이제, 이제 지금 폭염이 기승하는 여름인데, 어, 또, 복날, 이 복다림,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, 아, 어, 복다림 음식이 이런 것도 있다. 양갈비 수육, 뭐, 이런 것도 있다. 라는 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, 어,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, 방문해 보시는 거. 그리고 진짜 맛 자체가 진짜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. 제가 정말로 좀 적극 추천하고 싶은 예. 또 오늘 또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